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려고 클릭하신 학생분들, 선생님, 부모님 또는 그외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민경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 봄에 APU에 입학하여 2019년 봄에 졸업을 한 졸업생이고요. 이번 영상은 현재 APU에 재학 중인 3명의 학생, 그리고 2021년에 입학이 내정되어 있는 학생까지 총 4명의 한국인 재학생들과 촬영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원래 예정은 직접 학교에 가서 촬영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촬영은 줌을 이용한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 카메라 촬영에 비해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점과 네트워크 환경 문제로 인해 버벅거림이 간혹 발생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학생 시절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학교 분위기에 대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AP에 입학한 한국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 APU를 선택했으며 그들이 입학을 위해 준비한 것들,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상상해보는 졸업 후 자신의 미래 모습까지.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질문들로 준비해보았으니 한번 재학생들의 이야기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저는 APU 3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학년도 봄학기에 영어 기준으로 입학을 했고요. 학부는 아시아태평양학부, APS 학부에서 문화사회 미디어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일본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계속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번에 APU에 입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에 넘어온 게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PU에서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강지훈입니다 영어 기준이고 APM의 전략적 관리하고 조직을 전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APU에 오기 전에는 2년 동안 재수하고 삼수를 했고 그 전에는 다음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PU APM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강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로 이제 오빠의 추천으로 APU에 오게 되어서 지금 재밌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APU에 APS로 입학하게 될 조한서입니다. 지금은 강원외고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영어 전형으로 지원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되게 여러 대학교를 나열할고 그중에 고민을 했는데 물론 그중에는 국내 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외국 대학교들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일단 APU를 두고 기존 국내 대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그 학교의 특징에서 나오는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비롯된 색다른 경험들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색다른 경험들은 나중에 자신의 장점이 될수 있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입학 전에는 그냥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접한 그런 걸로 비롯된 막연한 추측이었는데 2학년인 지금도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경험들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야들이 넓어졌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저를 캐나다로 보내신 이유가 제가 좀 외국의 환경에 더잘 맞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내셨던 거거든요 오빠 말을 듣고 그 학교에 이제 일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APU에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일단 거기서 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내 고등학교 생활과 비슷해서 잘 맞을 것 같다는 라 생각도 했고 애초에 제가 일본 대학을 가고 싶 싶었던 마음이 원래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일본의 문화도 좋아하고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오빠 말을 듣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외국어 전공을 해서 더 많은 외국어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APU라는 학교를 알게 됐고 또 주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학교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서 APU에 대해서 더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확실히 APU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제 적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내신이 그렇게 자신이 있던 게 아니었어서 그리고 일본어는 원래 조금 했던 편이라서 가산점 받을 수 있게 영어 기준으로 입학을 하면서 일본어 언어 시험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영어랑 일본어 시험 점수 둘다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회화가 그렇게 자신 있던 게 아니었어서 면접 준비하면서 같이 영어 회화 연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언어 공부에 가장 힘을 썼던 것 같아요 a p 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a p 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언어 같은 준비는 영어는 그래도 조금 자신이 있어서 비교적으로 면접 질문을 준비하고 이런 쪽으로 최대한 연습을 했고 일본어는 그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역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그게 좀 실수였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문과 공부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상황이라서 그에 관련된 책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이으려고 노력했어요 대학교 면접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면접 준비를 영어로 해야 되기도 해서 그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빠가 썼던 예상 질문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든 예상 질문도 직접 만들어서 계속 그거를 영어로 된 답변을 외우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APU가 원하는 학생 상이 학생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다른 언어까지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점을 활용해서 외국에서 주최되는 많은 행사들에 참여를 하면서 외국어 구사 능력 그리고 회화 능력 그런 거를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유학을 가기 전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내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했고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지금 제가 한 선택이 가장 후회를 안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를 왜 가고 싶은지 이 학교에 가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버텼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해왔었고 조금 조금씩 막 집에서 음악이나 미국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공부 해왔었고 일본어는 APU를 와서 처음으로 히라가나랑 카타카나부터 진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APU에 입학하자마자 친구와 함께 그프랭고라는 봉사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 일본어로 진행하는 동아리다 보니까 처음엔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파운데이션 1부터 시작했는데 당연히 일부터 시작한 내용을 최대한 동아리에서 친구들이랑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고 떠먹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했더니 되게 일본어가 빨리 늘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흔들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학교를 가본게 어떠냐 이런 식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학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고 다른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많이 해봤는데 어, 결국에 내 적성에 제일 맞고 내 성격이 제일 맞고 내가 가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APU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APU를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APU 입학해서 가장 고생했던 부분이 일본어하고 문과 공부였는데 저는 한국에 쭉 이과 공부, 계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딱 갔을 때대학교의 문과 공부가 저에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었 부연이는 문과였기 때문에 딱히 문과 공부를 이렇게 해라 이 부분에 조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어를 저는 중점으로 조언을 해줬던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다른 조언을 하자면 장학금이라든가 TA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세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APU가 학교에서 되게 여러 가지 준비해줘서 한발더 나아가서 찾아보고 첨가하고 하면 은다 그런 게 경험으로 쌓이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준비하는 것 자체로도 도움이 되니까, 경험이 되니까 자신이 나서서 여러 가지 찾아보라고 조언해줬던 것 같아요 언어를 많이 준비하면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다들 드렸는데 그리고 좀 리더십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짝 샤이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끌어 간다던가? 뭐 어떻게 누구 말할 사람 없니? 라든가 뭐. 그렇게 자기의 리더십을 키워서 가면 친구들 만나기도 되게 쉽고 오히려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 줄것 같아요. 일본이라고 했을 때 역사적인 인식 때문에 좀 부정적인 걸 많이 떠올리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싫어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원래 처음엔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본인 애들이 한국인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너는 화장품 못 쓰니? 너는 뭐 어떻게, 어떻게 사니? 살짝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은 없는 것 같고 일본인로서 기대되는 점은 제가 원래 일본을 좋아하기도 했고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과 이제 커터브레이크나 방학 때 다른 일본 지역으로도 놀러가 보고 싶어요 오사카나 뭐 도쿄 같은 곳으로 코로나 시점이 아닌 상태에서 오빠는 입학을 했었으니까 친구들하고 기숙사에서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고 저도 일단 친구 만나는 게 제일 기대되기도 하고 코리안 위크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한국의 문화래가 알려주는 그런 각 나라별 위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되게 가보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학교를 알고 있었는데 APU에서 있는 다양한 활동,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어떤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걱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더 소통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경험이나 그런 지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 따라서 저도 프랭고라는 동아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 친구들이 같이 신입생 그환영일를 준비했던 그룹이 있어요 다 같이 이제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어 저는 부득이하게 한국에 있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행히도 이제 고맙게 그 그룹 좋은 분들이 제가 오면 한번더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분들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면 처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되게 잘해주신 분들이고 어떻게 되면 이제 제 대학생활의 한 부분이 되실 분들이라서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그분들하고 먼저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영어랑 일본어 말고도 아시아권의 다른 언어를 하나 더 전공을 해서 더 많은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APU에 가고 싶습니다 APU가 기준 언어가 영어랑 일본어가 있고 그 외로 이제 AP 언어라고 한국어라던가 중국어라던가 태국어라던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는데 기숙사 살때 같은 층에 있던 친구 중에 일본어 기준으로 들어온 대만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래서 가끔 알려주고 그러는데 대만 사람한테 한국어를 일본어로 알려주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a p u 스럽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은 너는 왜 한국에 가 일본까지 가서 일본어로 중국어 배우고 있냐고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APU에서 흔하게 이뤄지고 일상 같은 거라는 게 APU라서 일어난 일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가 말하듯이 또 제가 오늘 되게 여러 번 말하듯이 큰특징 다양성이에요 에 p 하우스라는기획사가 있는데 거기에 살면서 다양성의 최정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 1학년 때 하루를 예를 들면 은 수업이 끝나고 일본어 수업이 끝나고 동아리 방에 가서 일본인 친구들과 국제 공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방에 돌아와서 한국인 또는 막 되게 여러 나라 친구들과 저녁을 만들어 먹고 밤에는 브라질, 방글라데시, 오스트리라 이런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로미카의 가진 등에서 정말 다양한 많은 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또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견해들을 접하고 제 시야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말하면 은 저는 코리안 위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수대 앞에서 모두가 막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춤을 추고 한국어로 진행하는 그랜드쇼를 관람하고 이러면서 문화가 섞여 들어가는 것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양 과목에서 일본의 질이라는 수업을 제가 일본어 수업으로 들었었는데 유학생이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이고 다른 나라의 땅이고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일본인들이랑 같은 입장에서 되게 당연한 듯이 배우면서 유학생으로서 유학을 하는 의미가 이런데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 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던 거 lpu에서 사물놀이 동아리 신명이라는 동아리에서 1학년에 제가 4월 달에 입학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대표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공연 동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학식이라던가 학교 축제라던가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코리아니크라던가 이런 거 하면서 동아리 내뿐만 아니라 동아리 외적으로도 인맥이라던가 이런 것도 생기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친한 선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살아가면서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변에서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외국인이라는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일본인들의 시선도 그렇고 내가 내 실력을 지도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럴 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a p 입학해서 아까 말했듯이 처음으로 일본을 접했어요 히라가나 카타카나막 보면 은 이게 한자인지 영어인지 꼬불꼬불하고 학기 처음에 들어가면 은 특히 영어 기준은 하루에 3교시씩 일본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일단 수업에 집중할 것을 가장 추천하는 느낌이고요 처음에는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번역을 해주고 되게 많이 도와줬지만 비록 그 친구들이 계속 번역을 해줘도 제가 생각한 거를 100% 전달할 순 없잖아요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일본어들을 문법 배웠으니까 이게 써봐야겠다 이 단어 수업에서 배웠으니까 아 이런 눈맥에선쓸수 있지 않을까? 시도해보고 일본인 친구들이 되게 착하니까 그 친구들에게 되게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일본어를 시험해보고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생각보다 좋은 이미지도 많고 최근에 k p o 문화가 유명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 들어갔을 때 일본 친구들이 아, 한국은 어때?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아 고맙다 하면서 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수업이라든가 동아리, TA활동 아니면 교환 수업 이런 걸 통해서 대학교 왔는데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더 말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아 얘가 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착하니까 되게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쉽게 친구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신이 먼저 더 용기를 내서 다가가면 더 쉽게 친구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나이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PU 자체가 학교 특징이 다양성 이런 느낌이라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나이때도 많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으시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입장에 놓인 입시생분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은 좀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블로그에 합격자 수기도 올리고 뭐 댓글로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블로그에 약간 연장선 같은 느낌으로 좀더 많은 사람한테 전달이 될수 있고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더 전달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일본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으로 넘어와서 동아리도 그렇고 너무 바빠가지고 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서 기왕 대학생활 하는 거 이때 아니면 언제 하나 싶어서 그냥 딱 그때부터 핸드폰 들고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해도 APU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은 유튜브 하는 거 정말 추천하고 처음에는 너무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학교생활이랑 유튜브 채널 운영을 동시에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했던 다짐이 내 학생인 본분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내가 즐길 수 있게 최대한으로 해보자 하는 거였으니까 어쨌든 내가 즐거운 게 중요하니까 자기 능력껏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군대가 남은 시점이라서 3, 4년 후에 일이라서 되게 막연한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마음속에 생각해둔 거는 일본 회사의 한국 지점 혹은 그반대 한국 회사, 일본 지점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 2년간 열심히 일본어를 배워서 되게 큰 성장을 이뤄냈고 자신의 의견을 문제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어서 취직 후에 쓰지 않는 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일본어를 사용한 직장에 가고 싶어요 또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고 되게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근적 관리하고 경영 전략 그 부분을 살려서 그 계열의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향수를 되게 좋아해서 지금 모으고 있기도 하고 항상 뭐 찾아본다던가 백화점에 가서 시향을 한다던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서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학교 다닐 때 마케팅 수업을 들었는데 어, 마케팅이 되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도 PR 부서에 들어가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뭐 일본의 유명한 코스메틱 브랜드 그런 데 들어가서 향수 부서에 마케터로서 일을 하는 게제 꿈이에요 지금은 아무래도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취업하는 게 지금 가장 눈앞에 놓인 가장 큰 목표이고요. 제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한국 관련된 일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경력을 쌓고 뭐 한국으로 간다던가 뭐 다른 외국으로 넘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언젠가는 제가 후쿠오카를 되게 좋아해서 언젠가는 후쿠오카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일본에 가지 않았고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언어를 사용해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해외에서 언어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웃음> 학교생활에 있어서 뭔가 딱 정해진 모범단환인 학교생활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선택지가 있으니까 내가 대학에 와서 행동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입학을 희망하신다면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입학하시고 APU에서 대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이 있도록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p 입학을 준비하면서 이 동영상까지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을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a p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아마 막연한 느낌뿐일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간에 여러분 앞에는 엄청난 기회들과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또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한다는 것등 많은 것들이 두렵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일본으로 유학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막연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무서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엔 무섭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중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친구들이 되게 착하고 서로를 막 환영해주는 분위기여서 아마 오게 되면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만약 영어 전형이시면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일본어 전형이신 분들도 학교에서 그런 멀티컬처로 워크샵이나 여러 가지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수업에서 필요하기에 영어 회화하는 연습을 조금이라도 하고 오시는 것이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거는 오고 싶으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거니까 만약에 오게 된다면 같이 친해져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 자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한 후에 이 학교가 정말 나에게 잘 맞을 것인지 생각을 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이 학교에 가서도 후회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학교에 가려고 고민을 하거나 희망을 하는 학생분들이시라면 잘 생각을 하고 자기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고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후에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명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입학한 한국인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저도 이 학교에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값진 시간들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학생은 아니지만 저도 입학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준비 과정에서도 입학 후 생활하면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상을 찾아볼 만큼 이 학교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린다면 그 마음을 믿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용기 있는 한 발을 떼어보셨으면 해요. 입학을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분들 화이팅입니다!